비선출이랬네요. 비선출한테는 안지죠 절대 안 짓나요? 절대 안짓것 같은데. 3 days later. 코치님. 예? 네? 지난번에 그 비선출한테는 절대 안 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선출? 비선출, 비선출. 비선출은 참안지지 솔직히. 그럼 눈썹그 걸고 그 비선출이랑 1대1 졌겠습니다. 아, 꼭 이거지. 막 뭐라고요? 3 days later. 아 그럼요 비선출이라면 돼요 어 빠르시네 근데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털도 걸어도 되겠는데 내털다 걸게요 아이 몸 푸는 거를 부담스러운데 뭐예요 이거 크록스? 크록스 신고 하라고요? 아 말도 안돼 눈썹 걸었어요 눈썹 안돼안돼 크록스는 안돼안돼 그래도 선수인데뭐핸디이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근데 농구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까 엄청 빠르시던데 크록스 신고 어떻게 해요 아 크록스는 안돼 크록스는 안돼잘 하시는 분인데 크록스 신고 하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바른 털만 걸면 안 돼요 그러면? 김현중 선수가고 뭐 선수 때 잘했지 뭐 지금 뭐 마흔이 넘었잖아요. 눈썹 꼭밀수 있도록, 제가 면도기 갖고 와서 직접 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top that. Stop that. 하나 둘셋 넷. 야,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큰일 났다, 아,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오른쪽 좋아하지, 왼쪽 좋아하지 확인해 보시는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벗겨져 오른쪽 문었으니까. 아! 아,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 봐봐. 아, 아, 봐 아, 아, 큰일 났네. 좀 큰일 나신 것 같은데. 오케이, 더 빨라. 오, 지겠는 이거? 위험한데요? 하나 드릴게요. 어떡하지? 줘야 돼. 너무 빠르공하시는기 아... 아... 너무 <웃음> 신발이 벗겨졌어. 아. 어. 대특기데 이거. 아. 아, 첫판 버려야 되나? 슛. 또 눈썹을 지키시려면 눈가 신으셔야 됩니다. 어, 커서 어, 따라가죠. 걸어야겠다. 걸어야겠어. 아. <놀람> <놀람> <놀람> 거니가 좀 낫네. 아안 들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오. Batter. Let's go! 아 너무 빠지는데? 와 너무 힘들어. 알겠습니다. 슈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아! 아 빠져 빠져 어떤 스트뭐할 거야? 뭐 오!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 3, 2. 어, 그렇다. 들어갈 때까지, 안 들어갈 때까지. <웃음> 아, 아 어. 눈썹 밀버했네. 어. 아 저는 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 그 장난친 거고 그냥 네, 뭐 이길생 딱몸 섞어 보면은 질줄 알고 있었고 아 너무 잘하시고 아, 좋은 공부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선수들 안 보이는 곳에서. 네.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야지 농구 발전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잘못 알아주시니까 그냥 해설하는 사람이 렇게 하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알지 마시고 저 이렇게 농구를 위해서 노력해지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좀다 알아주셨으면 해요 적으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네. 농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수단 들어가면 그냥 지는 겁니다 네, 떨어지는데 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슈 들어가고 최대한 집중해서 예, 임해야죠. 하, 쉽지 않네요.